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베로니카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는데요 제가 클래스 101에서 강의를 오픈하고 진행하는 중이어서 소개를 잠깐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클래스는 전부 웰컴과 아웃트로를 제외하고 총 26강 그리고 다 포함하면 전부 32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영어의 어순부터 시작해서 평소에 잘 알고 있었지만 헷갈렸던 것들을 다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3월 8일에는 챕터 1부터 챕터 5까지 개강을 하였고요. 3월 22일까지는 챕터 6, 7, 챕터 8 그리고 아웃트로까지 순차 개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수강하시면 제가 직접 친구에게 부탁해서 녹음한 원어민 리스닝 그리고 딕테이션 할수 있는 파일, 리딩 교재 강의를 다 정리해 놓은 영어의 성문 교재가 있으시고 이것들을 받아보실 수 있게 강의마다 다 수록해 두었어요 여러분들께 많이 도움이 될수 있도록 구성을 해 놓았으니 많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수강 부탁드립니다 안내창에 링크를 달아 두었으니까요 영상이 끝나면 클릭해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1강은 무료예요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봬요. 바이바이.